자,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블록틱 비교권을 사인할것 지금 비교잖아요 플레이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었을때주심이 있을 때주심이 혹시 오느냐 지켜보느냐 하면 멈추는 거으면 스태킹 되죠. 계약 시대에 진행돼서 상황이 괜찮서 아마도 처리가 됐을 라는이지나갔어요축이다 조주가 생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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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만 조심하면돼요 가나 조심해주세요 아,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 됐어요 됐니다자 자, 자, 자, 자, 이제 우리 식중복 갑니다 자 이제 현장 현지 우르바이 가나 시간 다 끝났어요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자우르바이는 비통한 표정 조심히 휘슬만 불면 되는 상황 가나의 오른쪽 공격 자코킥인가요 가나의 골킥입니다 골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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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끝나나요? 아직도 끝나나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화 전화 끝났습니다. 전화 끝났습니다. 전국에 전국에 끝났어요. 끝났 15강에 갔습니다. 원에서 다시 한번 가습니다. 끝났습니다. 1자 진출. 해냈습니다. 진출합니다. 그래서 아, 이다 아, 믿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정말 팬분들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됩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않으면 자 그것도 문제예요. 자구자조리 오세요, 오세요. 오늘은 아, 울어도 아, 됩니다. 아, 아, 아, 아 네, 대한민국. 아, 아 이런 경기가 아, 이런 경기가 월드컵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르바이 가나. 아, 정말 이런 쪽에서 뿌리가 16강에 오르고 이것은 2002년,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축구사 최대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20년 전에도 포르투갈을 꺾고 2 1위로 16강 갔고요 어. 20년 만에 다시 만난 포르투갈 또 꺾고 포르투갈 상대로 2전 전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뭐 벤투 감도고치 스텝 세르지우 코치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 어! 손흥민. Okay. We deserved. You know? We deserved. What we did in the three matches was more than enough to be more more peaceful.